아 속도 조절하는 거예 <웃음> 예, 네, 다 맞았어요. 오케이, 잘하셨어요. 네, well done, well done, perfect, fantastic. 아주 좋아요.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어, 이렇게 특징이나 아니면 구별하는 방법 뭐 이런 거 한번 어,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음. 영상은 네네 네. 그렇죠 다음은 뭐라고요? 아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바로 끝나죠 네 그렇죠. 어 그렇죠. 여기 대신 <웃음>